코리아 넘버원 유튜버 채널 웰컴 투 왔다. 와서 진행과 왔답니다. 왔다는 전북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를 찾아가고 있습니다. 군산시에서 새만금 방조제를 지나 야미도 쪽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칩니다. 눈도 오고 있습니다. 저 멀리 태양이 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만금 방조제를 지나는 길에는 엄청난 바람과 눈보라가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다의 파도는 수미터가 될듯 합니다 잠시 방조제 사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서 그 속에 몰아치는 파도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납니다 자 보시죠 오늘은 세만군 방조대에서 바라본 폭풍우와 불센 바다의 파도를 보았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